전지시라 지혜로 관조하면 지혜로서 보면 내외가 명철하야 내외 명철이라고 어느 큰 스님이 굉장히 주장을 하던 용어인데요. 안과 밖이 그쪽 밝게 다가쳐서 안이나 밖으로나 일정 의혹도 없다. 이게 내외 명철이에요. 내외가 명철하야 식자 본심 하나니라 자기의 본심을 안하니라 약식 본심하면, 만약 본심을 알면, 즉 본해탈입니다. 곧 본래 해탈이다. 본심을 아는 순간에 본래 해탈입니다. 약득 해탈하면, 만약 해탈을 얻으면, 즉시 이것이 반야산매이며, 곧 이것이 바로 곧 반야산매이며, 또곧 이것이 무념이니라. 그 해탈이 바로 무념이다. 해탈이 바로 본심이다. 그래서 무념은 본심이다. 무념은 정견이다. 뭐, 무념은 자성이다. 그런 거죠, 이제. 뭐, 엉뚱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반야상매다, 이거죠. 곧무념이니라 여기 이제 무념을 또 여러 군데에서 해석을 했는데요, 단경에서도. 도낭본에서도 무념을 굉장히, 이게 무념이 아주 그 핵심 요념이기 때문에, 무념 바로 반야바라밀인데반야바라밀이 이게 어떤 분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올까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무념에 대해서. 하명무념고 무엇을 무념이라고 말하는 거? 이름명자는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 하명무념고 무엇을 무념이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이게요. 무념이란 바로 이런거다. 약견일체법하대 일체법을 보대 만약은 가정사니까 온갖 사물을 다보대 심불의 염착이, 마음에 염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거기에 이끌려서 집착하지 않는 것그 보는 보는 건 생각이죠 그래서 이끌려서 집착하지 않는 것은 망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 없는 마음, 그게 무념이에요 그 허망한 생각이 없으면 성불이고 해탈이다 이 말이죠 그게 도입니다 그래서 도인이라는 게 뭐냐 허망한 생각을 안 일으키는 게 도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아주, 아주 중요해요. 약견 일체법 포대 신부의 염착이 시우의 무념이니라. 그 무념이, 정상도 말하면 무념이 먹고, 그러면 <웃음> 이먹고 하듯이 무념이 먹고, 그러면은, 견 일체법 포대. 일체법을 안 보는 게 아니다, 이게. 다 본다, 이요 일체법을. 내가 저런 꼴을 안 봐야지 하고 눈 가리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다본바 이거죠. 이제법을 보되, 심불 염착이 마음에 거기에 물들어서, 물든다는 건 뭐냐? 이끌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끌려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끌려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무념이다, 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명이, 시우의 무명이니라, 이것이 무명이니라. 용 즉, 변 일체처 허대그 자성의 작용은 용이, 작용이 일체처에 두루허대 역 불착 일체처이니 또한 일체처에 집착하지 아니하나니 단정 본심하여 다만 본심을 맑게 해서 사육식으로 아니 비설신의 육식으로 출육문하되 그 아니 비설신의 그 눈과 코로 다 나온다 이게 육문으로 육식이 나와요 출한다 이만 드러나대 이 절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되. 눈으로 색을 본다라는 건 식이 나온 거거든요. 육문으로 눈으로 나왔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육문으로 나왔을 때어 육진 중에 색성향미촉법 그런 육진 가운데에 무념 무잡하야 물동도 없고 거기에 석짐도 없어서 거래가 자유하야 통용이 무채하나니라 통용하는 것이 막힘이 없나니라 즉시 반야산매이며 이것이 곧 반야산매이며 자제해탈이니 명무념행이라 이것이 바로 무념행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눈으로 모든 색성향미촉법을 본다 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식이 육문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눈 안에 식이 들었는데 이눈 안에 있는 식이 색성향미촉법을 대하는 순간에 그게 나와요. 이걸 이제 촉경발식이라고 그런다. 경계에 집착을 접촉을 하면 발식을 해요. 촉경을 하면 이거, 이거, 이렇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만지면 촉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기 있는 신근에 있는 여기 식이 있는데, 근식이라고 그러죠. 근식. 이근의 식이 있는데, 근이, 이 나무라고 하는 경계와 접촉을 하면 발식을 해버려요. 그 식이, 나와버려요. 그걸 여기서 말할 때, 출육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식이. 육군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나오면는 나오는데 육진 중에 색성향미족법이라고 하는 이 밖에 사물 중에 문념무잡이려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보는데 문념무잡판다이게 물덤도 없고 석임도 없다. 그럼 항상 보되 항상 해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는대로 집착하지 않으면 보는대로 해탈이고 듣는대로 집착하지 않으면 듣는대로 해탈이죠. 그러니까 해탈은 그냥 온 사방에 어진거죠요 해탈이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 보는 대로 이제 속박이고 집착하지 아니하면 이제 보는 대로 해탈이다. 그게 바로 여기 그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래가 자유화야 통용이 무치하나니라 이것이 바로 반야산배다또 자제해탈이다. 그런데 이름이 바로 이건 무념행이다라고. 그럼 이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 말이 그렇지 그게 되나? 이제 이렇게 <웃음> 그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방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최그한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술안 마시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안 마시는 그 말이지 안 마시는 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미워 안할 수가 있나 미워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야 그냥 미워 안 하면 그만이지 안 하는 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하는데나 방법이 필요하지 안 하는 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험한 일이고 아주 답답한 일이에요 그냥, 그냥 해보리면 되는데 스스로 안 하면서 안된대요요게 문제예요 스스로 안 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술을 스스로 먹는 거지 그게 뭐, 술 먹는 일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술안 먹는 일이 왜안되나안 먹는 것만인데. <웃음> 그래서 안할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한결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게 도라는 거죠. 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무념행인이라. 네, 이런 겁니다. 문념행이라는건 이렇게 보도에 집착하지 않은 게문념이지 일체 안 보려고 그러고 일체 뭐 생각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 사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념을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야, 만약에 백물을 불사하야 모든 사물을 백이라는 건 모든 걸 말하는 거죠 모든 사물을 생각하지 않아서 당령, 전념하면 마땅히 염절 생각을 끊는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끊게 하면 방 염절케 하면 즉시 법박이니 곧 이것은 법박이다 법에 얽히는 거다 이거. 그래서 생각을 잃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보고 생각하되 집착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집착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박이니 정령변견이라 이것은 치우친견해니라 견견이라 그러면 치우친거죠. 가쪽에 치우친 견이니라. 전지시가오 문연법자는 문연법을 깨닫는 것은 만법을 진통하며 만법을 다통하며 오 문연법자는 문연법을 깨닫는 것은 견재불경계하며재불경계를 보는 것이며 오 문연법자는 문연법을 깨닫는 것은 기제불의 이니라, 제불의 지위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무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이면, 이거는 바로, 어 만법을 진통하고, 제불 경계를 보고, 또, 불 지위에 이르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념이다. 무념이 문염이 성불이고, 무념이 통달이고, 무념이 해탈이다. 이런거지. 무념이란 뭐냐, 망념 없는거다. 이게 망, 망념 없으면 바로 부처다. 이 소리죠. 선지시가 후대의 득오법자는 후대의 나의 법을 얻는니는 장차 동교법문하여 이 동교법문을 가지고서 어 동견하며 동행하는 데에 함께 이것을 보고 함께 행하는 그런 경우에 발언 수지, 호대 다 함께 발언해서이 동교법문을 간직하되 여사불고로 부처를 섬기는 거와 같이 하니 하는 거로, 하는 거로. 종신이 불태자가 몸이 다 마치도록 태부하지아니 하는 이가 정입 성의하리라. 결정적으로 성의에 들어가리라. 연이나 수, 전수는 그러나 모름지기 전해주는 것은 종상 이래로 옛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종상이래로 그러면 이래라고 하는 건 온다 내려온다 이 소리에요 종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저옛부터 오면서 묵전분부하여 묵묵히 전하고 분부라 맡겨서 분부라고 하는 건 맡긴다 묵전분부하여 부득 입기전법이니라그전법을 숨기는 것이 아니니라 부득 그래요. 맡겨서 그 정법을 숨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니라 약, 불, 동견동행하고 만약에 동견동행치 아니하고 제 별법중이면 아주 함께 보고 함께 행하지 아니하고 별법중에 있으면 기 견해가 전혀 다르면 부득전수인 전부인이라 전해줄 수가 없나니라. 손피 전이 나야 저 앞사람을 손해롭게 해서 구경 국영 무익이니라. 구경에 이익이 없나니라. 공우인이 불해하고 어 공우인이 하는 염려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방차 법문하여 이 법문을 비방해서 백겁 천생이 다 지나도록 단 불종성이니라 불종성을 끊을까 공자라고 하는 건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견해가 달라서 불신하고 비방하고 배척할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종파적인 입장에서 보면 종지라고 그러죠. 종지. 종지라. 그래서 남종선 그러면 남종선 종지가 뭐냐 아주 그 숭상하는 내용 그런 게 있거든요 종지 그러면 이제 남종선은 바로 이렇게 무념 문염 성분인데 무념은 바로 견성이이 말이죠 견성 성분인데 화엄종이나 정토종이나 이런 데서부터 틀리거든요 이게 틀리니까 이제 이걸 또 혹시 비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동견 동행이 아닌 경우에는 전해줄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해주면 이렇게 필경에 구경에 이익이 없다. 선지시가 오유일 무상송하니 무상 무상이라고 하는 건 상에서 상을 여인다. 이게 무상이죠. 상에서 상에 집착하지 않니하면 그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무통 모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양에 집착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아무리 모양이 있어도 모양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모양 자체가 내 인식체계에서 볼 때는 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는이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꾸 집착하면 그 인식체계로 볼 때는 집착하는 사람에게 유상이고 아무리 많이 이게 존재해도 거기에 자꾸 <웃음> 이끈리지 아니하면 이끌리지아니하는 사람의 인식상에서는 이게 무상이거든요. 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맨날 떠드는 데 있으면 내 중에 떠들거나 말거나 전혀 감각이 없는데 처음 떠드는 것들은 쟤들이 왜 저렇게 떠드냐고 아이들은 기분이 좋은데 그거 듣는 사람이 신경질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절이 왜 기찻길 바로 옆에 있는데 처음 그 절에서 자는 분들 잠을 못 주무신대요. 하도 그 기차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늘 거기 사는 분들은 아무 지도 안해요.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게 무념이 되면 무상이 된다라는 거죠. 무념, 무상. 그래서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모든 상이 다 상이 없는 거다. 이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상에서 자유로운 송, 자유로운 노래, 그게 무상송이죠.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마다 때려 부셔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이는 상태에서 기착을 하고 자꾸 끌리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면 그게 무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유일 무상송하니 나에게 한 무상의 송이 있으니 각수 송치하야 각각 애워가져서, 송치라는 건 애워 갖는다. 재가와 충가가 집에 있는 이와 또 집을 떠난 이들이 단의차 수인이라 다만 이를 의지해서 닦을지니라. 약불을 자수하면, 만약 스스로 닦지 아니하면 유기오원이라 오직 나의 말만 기억할 뿐이니라, 영무유익이니라, 또한 이익이 없나니라. 말만 기억을 하면 영무유익이라, 이익이 없다. 바꿔야 이익이 있다. 이 소린데요. 그대로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그게 반야바라이 되는 거지, 애우기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말만 기억하는 것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말만 자꾸 기억을 하고 기억해서 또 설명하고 기억해서 설명하고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면 중국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새 목을 묶어 가지고 새가 고기를 물면 딱 당겨서 고기 뺏고 또 이제 또새 고기 잡기라고 그럼또 뺏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이 새는 만날 고기를 잡지만 그 고기 맛은 한 번도 못본 거예요. 잡지만 잡지. 그 그러니까 현대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한마디 있으면 그거 뺏겨서 여기다 적어놓고 여기 주 달았으면 고주 여기서 뺏기고 어느 구절 있으면 그것도 메모해서 여기 뺏겨놓고 그래서 그 고기 잡는 새 모양으로 맨날 목만 아프지. <웃음> 고기 하나 에게 뱃속에 안 넘어가듯이 요즘 공부가 다 그렇다 이말이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보래서 얘기를 거예요 출가와 재가가 반의 차순이라 다만 이계성을 의지해서 다 끌찐이라 이랬거든요. 그대로 이제 실행, 실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불 자수하면 만약 스스로 닦지아니 하면 유기오원이라 오직 내 말만 기, 기억할 뿐이다. 영무유익이니라 또한 이익이 있음이 없나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래요. 어디 누가 주다라면 하 그대로 뺏기고, 뭐 적어놓으면 그것도 그대로 또 옮겨 쓰고 그래서 손만 바쁘고 눈만 바쁘지 마음은 <웃음> 만만, 만만 허전하고 그렇다 이게. 그래서 맨날 새가 급하게 고기만 물지 배는 항상 고픈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 공부라는 게 뭐며 도라는 게 뭐냐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오송하라 나의 송을 들어라 와, 말하기를 설통급심통하면 말로도 통하고 마음으로도 통하면 설통심통 또 설통종통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요. 종교라는 종자를 써가지고 종통이라 그러면 뜻도 통하고 설통이라 그러면 말도 통한다. 뜻과 말을 걸림없이 이 잘한다 이 소리죠. 여일이 저 허공이니 해가 허공에 머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깨달은 경우와 못 깨달은 경우를 그 설명을 할때 깨달은 것은 그 달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고 못 깨달은 것은 밝은 여의주 구슬이 물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하늘에 있으면 온 천지가 환하게 밝은데 그 밝은 구슬이라도 물 속에 있으면 홀로 박지그 밝은 빛이 밖으로 안 드러난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로도 통하고 말로도 아무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마음으로 통하면 태양이 허공에 머무는 것과 같으니 유전견성법 하야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해서 그러니이 닮아 남종선이라고 하는 것은 돈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견성법이라는 거지요 견성법. 무슨 이념이나 주장을 특별히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봐서 그걸 활용하게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견성법을 전해서 출세하야 여기서는 이제 세상에 나타나서 이 말이죠. 출자는 출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출현, 나타난다. 세상에 출현해서 파, 사종 하나니라 사종을 파하나니라그 종이라고 하면 여기서 주장 숭상 뭐, 이런 뜻인데 삿된 주장 삿된 그 의미, 이런 것을 부순아니라 이런 말인데, 이제 여기서 사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가까이는 그 북종선에서 수정주의, 이제 선정을 닦아가지고 성굴하려고 하는 그런 수정주의가 이제 하나 들어가고, 또 이제 일반 대승불교에서 그30 이상과 80종호, 열의 덕상을 갖추어야 성불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승불교, 성불주의라든지 또 소승불교, 해탈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가다 여기서는 사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서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 거나 이제 밖으로 성불하려고 하는 거나 또 선정을 닦아서 경기에 올라가려고 하는게 전도사종이고 여기서는 그럼 뭐냐? 견성 그 청정자성을 봐가지고 자성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거지 다른게 아니다 이걸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견성법 오직 견성법을 전해가지고 세상에 출현해서 사종을 파함니다 법적 무돈점이나 이 견성법에는 본점이 없으나 미오로 유지질하니 소리가 조금 울리는 거안 같아? 미오로 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본점이 없다는 겁니다. 본과 점이 따로 없는데 그럼 왜 빠르고 더딘 것이 생기느냐 미와 오로 미하이가 있고 오하이가 있어서. 미라 그러면 미혹한 것이고 오라고 하면 깨달음인데 미혹하고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미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미를 모르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오는 뭐라고 하냐면 알고 그 모르고 아는 데서 모르고 모르는 사람은 더디고 아는 사람 빠르다. 미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 아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이 모르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아는 데서 이제 문제가 없어지고 그렇죠. 알고 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르고 아는 데서 지질이 생긴다. 지 그러면 더딘 거. 지 그러면 빠른 거. 맞죠? 그래서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지차 견성문을 다만 이 견성문을, 그러니까 남정선에서는 여기서 말하면 견성이면 됐지 다른 선정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념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견성이다 이 말이죠. 이 견성문을 우이는 불가실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불가를 모른다 못한다. 실이라고 하는 건 알실자. 알지 못하나니라. 견성문을 어리석은 사람 모른다. 이 말이죠. 설적 수만반이나 말은 곧 비록 만가지가 있으나 만반 그럼 만가지 말은 뭐 여러가지가 있으나 합리하면 이치와 합해 합하면 이치와 하나가 되면 도리어 하나로 돌아가나니 이치와 합하면 하나로 돌아가니 번뇌 암택 중에서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번뇌라고 하는 건 암택 중이다 번뇌가 다른 게 아니고 집은 집인데 어두운 집과 같다 이런 얘기죠 번뇌의 암택 중에서 상수생해일이니라 항상 모름직이 해일을 낼지니라 이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승불교는 번뇌를 없애는데다가 중점을 두는데 중점을 두는데 이 선에서는 번뇌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청정심을 드러내면 번뇌는 저절로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것과 같다. 밝은 건 태양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지만 어두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것만 나타나면 어두운 것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이 아주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주의라고 선정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중생의 습기, 익힌 버릇, 그 습기를 이제 제거한다라고 할때 깨달은 후에도 이제 닦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데 도노만을 이야기할 때는 돈이면은 본성만 나타내면 습기나 이런 건 저절로 없어진다. 그래서 그 도노,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걸 비유로 들면 으 본내의 암택 중에서, 본내의 그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해일, 지혜로운 태양을 드러낼 지니라.